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 t 입니다이늘 지속적인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강우량이 많고 횟수도 작고 8월달에 집중적으로 붓고 있습니다 대복은 다가오고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착색이 잘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고 또한 일부 지역에 일부 가수원에 단자병이 번졌기 때문에 많이 확산 우려도 사실 많습니다 착색이 일부 관련되고 있습니다 일반 호지 품종에 공로한 가지가 재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무는 대략 40년이 넘었습니다. 금년도 4년, 5년 미만에 M26 또는 M9 작은 대목은 작색이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10년 이상 되는 M9 이중전목료 또는 M26 이중전목료는 근근 분포가 넓고 깊게 뿌리 박혀있다 보니까 토양 속에 질소 두트개를 다량 흡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착색 관련이 상당히 우려되고 일부 착색이 나던 그런 열매들도 다시 정색으로 회청되어 버리는 그런 회청현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황화현상이 보였죠. 그늘 속에 햇볕을 보지, 많이 보지 못하는 부분에 그늘진 뒤파리 쪽에 황력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격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 그런 목적을 우리가 많이 시도했었는데 금년도 이렇게 하는 가수는잘 없더라 다만 몇 군데만 우리가 어, 권장을 드어서 해보니까 확실히 황화나게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정상적인 사과 전문약입니다 전문약 살균제 살충제에 낙후핏과 확산제를 섞어서 이렇게 어, 황화현상을 유도하는 방법인데 일반 탄저, 부패 전문 보호제입니다 유인계 액상 살충제가 있습니다 황화현상을 유도하는데 상당히 가지에 황화현상이 나타난 현상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잎이 일종의 약해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협현상을 일으켜서 입따이즉 저격작업의 이윤선을 어,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 을 처음 하신 분들은 많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권장 드리지 않지만 자주 하셨던 분들은 이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잘 따라 하십니다 그러나 아, 대부분의 가수원에서는 함부로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착색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더군다나 금년도는 대목이 빠르다 보니까 착색이 더 민감하고 또 착색이 더 불량하면은 추라에도 상당히 이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늘에서 비가 오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평소에 미량원소를 주기적으로 권량양대로 시비하신 가수원, 토양시비한 가수원 또는 연민시비한 가수원 또 수세관리를 적당히 한 가수원에서는 그렇지 않는 가수원보다는 착색이 더 잘날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비가 오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 금년도 이 열매과 비대는 물론 이 빈가지 현상이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착과량은 양호한 편이고 특히 과일비대는 더 양호합니다 옛말에도 처서 이후에 이렇게 비가 자꾸 자주 내리면 거둬들일 곡식이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히 대복이 빠른 해는 비가 오면 은더 우려가 됩니다 배도 마찬가지고 노지에서 재배된 모든 농작물 열매작물인 과수작물들 뭐 사과나 배나 복숭아 복숭아도 낙과가 많이 우려되고 현재 낙과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탄저병이 일부 감염돼서 확산되고 있고 착석이 가장 관건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그러한 미량원수라든지 토양시비, 연민시비를 잘 수용하신 그 가수원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가수보다는 착색이 잘발견될 것이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비가 그치면 도장지 제거 작업을 소속한 시일 내에 이 실시하거나 마무리를 하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가디와 이 질소성분은 기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성분이 나무뿌리가 지속적으로 염려까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반대 선물을 우리가 연민시비하거나 토양시비하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가 토양 속에 있는 이트루에는 많이 흡수를 했다. 현장에서 할수 있는 것은 수채관련은 당연히 중요하고 미량원소인 가리의 토양시비와 또는 연민시비 또는 착식에 그라마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천연제품, 그런 안토시안 제품들 우리가 권장 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다가 또는 자연적으로 모든 게다 로드맵을 따라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농업입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그거라도 한번 실천에 옮겨보시는 것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도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장마기 때는 우리가 농약 살포시기, 방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길게는 25일간 방제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시고 짧게는 보름 이상 방제를 하지 못하는 가수이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병해충이 많이 번지고 특히 병해가 많이 감염되고 확산됩니다 아울러서 미세곤충인 응애가 그 비오는 와중에 이 뒷면에서 성충이 되고 다시 교미를 해서 산란해서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 이럴 때는 잠깐 날이 개이고 햇빛이 보인다면 기습살포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 통을 치고 비가 오더라도 세 통을 치셔야 됩니다 물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그런 기습방제, 기습살포를 꼭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비가 거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규 살포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치료제 및 보호제를 같이 혼용하셔가지고 종합 방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43년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후지 가소인데 이렇게 나무를 덮내지 않고 접을 붙여서 품종신을 시도했는 그런 가소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 뿌리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뿌리의 힘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상부에 탄수화물 축적시키는 목적으로 이 환상박피를 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무는 아주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42년, 43년 전에 식기 하시고한 주도 비례는것 없이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의 가수로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수원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